오, 말만토이 <웃음> 야, 우리 왜모였냐 우리 그, 7분 영상 어분님차이우 우리 그, 데리 그, 우리 지 우리 그, 우리 그, 우리 진짜 리 그, 우 나 네. 찍고 싶어 뭐 찍냐고? 아니 근데 네가 찍어 내가 할게 근데 애들 안 오도 안 보는 거 혹시? 그 뒤에가 제일 재밌거든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 잠깐만 좋은 생각 없어 그니까 주인공이 엄청 똥이 마려운 거야 걷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한번 정도는 틀려주고 집에 들어가는 거지 아 그니까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똥이 마려워 그것도 아주 많이 마려워 똥이 차서 똥구멍까지 가려워 그래서 집 가자마자 바로 싸려고 했는데 신발은 또 드럽게 안 벗겨지고 바로 화장실로 거의 빨려 들어갔지 아 그래도 똥 싸기 전에 옷은 벗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지부터 내리고 너네 그거 뭔지 알지 경기 안기도 전에 똥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 그렇게 똥을 바로 발사했는데 아쩌됐다 뭐해 똥은 일단 싸고 봐야 될거 아니야 에이 뿌직뿌직뿌직부직뿌직뿌직그뿌직뿌아아 아, 잠깐만 아아아 아. 그래도 똥은 닦아야 되잖아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고 그냥 손으로 닦을 라이진데또 너무 많이 묻는 거야 휴지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입에 넣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진짜로 어제 먹은 한솥 도시락 맛도 조금 난것 같고 아침에 먹은 콩나물 불고기 방금 먹은 참치말 건더기 이는 좀 더러운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지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아직 신에게는 휴지심이 남았사옵니다 괄약근에 힘을 준 순간? 나한테 신호가 왔어 아 이건 됐겠다 하필이면 오늘 똥이 물똥인 거. 그래서 휴지심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귀처리도 힘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차라리 그거 할 바엔 톨킹이나. 오? 잠만, 톨킹? 아, 됐다. 그러면 뭐해? 똥은 그래도 똥은 따달리잖아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어. 찾아봤지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아직 진내에는지심이랑 싸웁니다 바람끈그 <웃음> 심어준 <웃음> 아, 순간? 나한테 신호가 왔어 아! 이건 됐겠다 신호가 됐겠다 는 오늘 똥이 물똥인거 그래서 휴지심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귀차이도 힘들고 아냐아냐아냐 차라리 그거 할 바에 툴팅 나. 오? 정말 털팅 m